레스어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오 뭔가 스킬 본다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 있을까봐 알려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이제 보여드리려 하는데 아 어제 이거 깨다 아니 진짜 열을 보내야 되나? 이거 좀 깰게요,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 이제, 쓰실 스킬이, 맨 처음에는, 일단 다 숨기도록 해놔야겠다. 싹다 보여드려야 되니까. 일단, 요렇게. 일단 그 기본적으로 어 건어에서 블래스터로 전직하면 갖고 있는 스킬은 이렇게 네 개예요. 강화탄, 빙결탄, 게틀링검, 그리고 쌍. 쌍탄을 이제 있게 되는데 일단 뭐 트라이포드를 다 찍을 수 없으니까 뭐 찍은 것만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뭐 여튼간에 일단 Q 스킬인 강화탄인데. 이게 조금 답답한 게, 저는 이게 잘안 쓰는데. 처음에 이게 하시고, 이렇게 좀 바로 발동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조금 답답하고. 그 다음에 이제 W에는 빙결타 이거는 이제 때리고, 이제 상대를 느리게 해주기 때문 이게 편해서, 요거는 제가 거의 계속 자주 썼거든요. 요거는 자주 썼고. 근데 이제 피격에 면역 있는 보스한테는 이제 슬로우 효과는 안 들어가요. 데미지는 들어가는데 그렇고 이제 이후에 이제 게틀링건 이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방향을 조절을 할 수도 있고 계속 그 시간동안 이렇게 타격을 할수 있는데 근데 이거가 지금 아마 맨 처음에 배우실 때 게틀링건이랑 조금 다르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찍은 트라이포드에 좀 차이가 있는데 뭐 이거는 이게 지금 제가 3차 트라이포드에 파괴자의 이제 됐어. 이거를 찍었거든요 이러면 홀딩 스킬로 바뀌는데 홀딩 스킬 기본적으로 바꾸는 게 뭐가 있죠? 화염방사기 이제 시간마다 계속 이렇게 쓰고 화염방사기 자체는 이제 쓰면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고 개틀린 거는 홀딩이 된다 해도 뭐 이렇게 되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편한 점이 이게 되면은 이렇게 개틀린 거는 사냥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때리시면은, 이렇게 시어야 되는데, 얘가 좀 다른 스킬을 이제 몇대 맞춰놨는. 그니까, 러 이거를 트라이크도 좀 찍으시면 좋은 게, 제가 얘네를 빨리 잡고 나면은 원래는 이 홀딩 스킬이 안돼 있으면은 계속 그 시간만큼 때려야 돼서 시간 낭비가 되잖아요. 그걸 그냥 끊어갖고 제가 키를 키다운을 떼서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서 그래서 편해서 이거로 홀딩을 썼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전직하자 갖고 있는 스킬은 산타 이렇게 쓰는 건데 뭐 바로 앞에서 그 쓰는 샷건하고는 좀 다르게 그제 데빌런트. 발 앞에서 쓰신다고 얘네가 어 여러 왕이 아한 마리한테 그.. 데미지가 여러 개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밀어내는 정도 그래서 이것도 좀 좋지 않고 아마 그래서 첫 전직하고 전 이제 좀 고위 레벨 스킬을 쓰지 않으면은 블래스터가 많이 답답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답답한 게 맞고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곡사포는 이렇게 범위를 지정할 수 있어요 다시 그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쏘실 수있고 사거리가 긴 편이에요 그래서 좀 피관리가 안되거나 하드보드 초반부에는 진행할때 이걸로 많이 한편이죠 멀리도 이렇게 런고그 다음에 이제 다연장 로켓포 다연장 로켓포에 이거는 제가 이제 초기화를 할건데 일단 이제 이렇게 다섯 발을 쏘는데 음뭐 그렇고 지금은 이거는 제가 트라이포드를 찍어갖고 이걸 쓰면서 밀려난 상태예요, 진짜 이걸로 생존기가 안 좋아서 처음에는 이제 좀 그랬고 그래서 이걸 좀잘주 썼어 그 다음에 이제 배우시게 될 스킬은 네이팜탄 이거 다음에 이제 다현장 다음에 네이팜탄이거든요 얘는 좀 좋은 게 제가 좀 자주 써봤는 이게 장판 스킬이에요 네, 이게. 저 지역에 있으면 은 저런 식으로 이제 계속 도트 데미지를 받고 그 다음에 좀 거리도 가까운 애들 처리하기도 좋고 그래서 좀 많이 썼어요 그러고 썼고 이제 그 다음에 좋은 게 이제 저는 계속 끝까지 쓰는 스킬 중에 이제 쓴게 화염방사기 이거가 쓰는데 화염방사기가 처음에 트라이포도 바꿀까 이거 그리고 트라이포도 올리시면은 마음껏 이거 자기가 쓸수 있어요 이거 막 넘겨 당기는 거 이거 상관없어요 이런 거 원래는 아마 처음에 화염방사기 배우셨다면은 이 화상 데미지가 없어요 화상 데미지가 이게 여러발 맞춰도 없는데 이게 어디서 생긴거냐면은 제가 이제 여기서 불태우기 10% 확률로 10초간 화상 데미지 이거 좀 체력 많은 보스한테 이제 도트 데미 입혀놓고 추가적으로 다른 스킬로 때릴 때 좋아요 좋고 그리고 여러명한테 맞을 때 충돌무시이 스킬을 쓰면은 그냥 어, 지나다닐 수 있어요 얘들 이제 막몸체있는대로 그래서 요것 때문에 좀 딜링을 하면서도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는좀 생존력에 도움돼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단단한 갑옷 뭐 어, 요것도 좋아요 처음에는 힘들땐 좋은데 저는 이제 뭐 그냥 화력조절을 했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많이 썼는데 이젠 지금 안쓰는데 어 미안해 여로 하고 점프 포격 위반 포격성 아좀 있어보네 를 아, 예, 느껴졌어 이렇게 애딴거 요렇게 하면 할까? 이제 좀 이제, 한 20레벨 이제 좀 넘어가시면 배운 게, 이 휘드르 스킬. 쿨타임 이제 그렇게 긴편 아니고, 데미지도 그때 배우 을 당시에는 좀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피격 면역 아니면은 이제 물러나서 좀 도움도 돼요. 그서 이런 식으로 쳐주시면 여러 마리 탈고그 다음에, 배우는게 공중 폭격. 쿨타임이 조금 길긴 한데, 요것도 이제 범위 지정 스킬이에요. 이렇게 쓰시면은, 시전이 시간이 조금 있고, 이렇게 여러 발이 꽂혀요. 이렇게 하는데, 어, 한 발마다 약간 융담 폭격식으로 범위가 지정되어 있는 편이어고그 범위 지적을 뭐, 이렇게, 지점을 전부 타격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데미지가 좋아서, 어, 계속 썼었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래스터가 생존기가 그렇게 없는데, 어, 뭐 이제, 뭐라 할까? 그런, 저 이제, <웃음> 뭐, 왕의 무덤 이런데서 이제 뭐 자칸이 제뭐 밀쳐낼 때라던가 그럴 때 이거 점프포격을 쓰면은 만약 이제 근뭐 만약 이제 보스가 이제 저를 이제 쓰러트린 스킬을 썼을 때 이제 동시에 그때 타이밍 맞춰서 점프포격을 쓰면은 이걸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아예 그래서 약간 좀 구르기랑 요거를 이제 점프폭을 배웠을 때 같이 약간 좀흡술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쓰는 스킬이 포탑 소환 포탑 소환은 일단은 뭐 트라이포드를 딱히 더 올리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충전이 된 상태에서는 두 개를 동시에 소환하겠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돌아가는 시간이 이제 이게 포탑 스틱이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거거 차셔야지 또 쓰실 수 있고 데미지는 생각보다 기대보다 높진 않았어. 또좀 데미지 보고 쓰는 스킬은 아니고, 이제 뭐 여러 개 스킬 쿨타임 때 평타와 약간 좀 같이 좀 일을 할때 약간 좀덜 싱겁게 해주 있는 스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약간 최종으로 지금 단계에서 쓰는 스킬 중에 이제 주력으로 쓴게 플라즈마 스톰이랑 중력폭발. 플라즈마 스톰은 이렇게 거꾸로 쏴도 주변에 있는 몬스터를 향해 이렇게 추적을 해요, 얘가 이제 이런게 있고 어 그래서 이제 꼭 얘네를 안보고 쏘더라도 아니면 이제 많더라도 아 이제 보통 좀 보여드릴게요 꽤좀 긴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식으로 이제 잡으시고 딜도 다 넣었고 그 이제 최초의 이제 대상이 죽으면은 얘도 같이 사라져요 지금 그렇고 그래서 제가 찍은 트라이포드 잠깐 좀 보여드리면은 음전 이제 추천드린게 플라즈마 스톰에서는 이게 있어요 이거 트라이포드 1차 중에서 지금 블래스터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공격 준비 그니까 러 플라즈마 스톰을 쓰고 3초동안 자신의 공격력이 1 5증가요 그니까 어떤 스킬을 뭐 콤보로 넣든 간에 아니면 뭐 이제 보스를 때리든 간에 플라즈마 스톰을 멀리서 먼저 쓰고 이제 그 다음에 뭐 게틀링건이 됐든 이제 뭐 미사일 폭격이 됐든 뭐 중력 폭발이 됐든 이걸 쓰는 편이에요 이것 때문에 데미지가 증가해서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필수로 블래스터 키우시는 분들 다 찍었을 것 같고 이거는 뭐 이견이 없을 것 같고 뭐꼭 이거를 마스터 안 했더라도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찍지 않으셨을까 그거는 무조건 찍었었고 그 다음에 지속력 강화 뭐 2초 이거 증가했고 요거는 이제 체력 많은 애들 보고 그냥 노린거예요그 다음에 이제 플라즈마 성장 어뭐 이동속도로 감속시키는 이제 아이스 스톰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뭐 보스가 면역인 애들이 좀 많으니까 는 네. 보스 위주로 노렸어요 크기 증가도 있고 이동속도는 증가도 있는데 저는 이제 뭐, 플라즈마 스톰, 쏘고 뭐 이제, 거꾸로도 이제 뭐 이렇게, 추격에 하는 마당인 거라서, 뭐, 이소금 별로, 신경 못 썼고, 신경 써야 될것같아그 다음에, 이제 배우는 스킬이, 중력 폭발이에요. 얘는 이제 키다운 스킬인데, 이렇게 쓰시다가, 이 가운데 게이지에 맞춰서 되면은, 이렇게 폭발해서 추가 대미지를 줘요. 네. 추가 대미지를 주는데, 풀타임은 좀긴 편이에요. 풀타임이좀긴 편인데, 뭐, 데미지로선 좀, 괜찮고, 예, 네, 지금, 보시면은, 어, 미사일 폭격, 이것도 14,799 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이, 어, 이렇게, 도트 식으로 3,105씩 지금 계속 주다가, 마지막에 터질 때, 17,000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개수도 세고, 예, 네, 이제 그래서 요거는 뭐, 이풀타임에 비해서, 그렇게 아쉬운 스킬은 아닌 것 같아서, 예, 요거는 꼭 쓰는 편, 꼭 쓰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짤막하게나마 쓰는 게 전방 포격 저는 이제, 좀, 블래스터가 그래도 마나 소모가 심하지 않고, 쿨타임마다 이제 계속 돌려주기 이제, 좀 이제, 모자름이 없는 직업이다 보니까는, 이제 두 번째 트라이포드에 빠른 준비를 찍었어요. 그래서, 1초마다 계속 쓰겠끔뭐 다른 스킬이랑 경쟁을 하더라도, 계속 이제 때릴 수 있겠죠? 네, 요런식으로 어, 이렇게 두개를 찍어놨어요 요거는 이제 마스터를 하긴 해야 돼 그리고 미사일폭격 미사일폭격이 조금 좋은점이 아, 아 좋은점? 나쁜점? 나쁜점은 좀 느려요 날라오는데 5초 1차 트라이포드에 유도기능 강화를 찍으셔도 4초가 걸려요 이걸로 1초를 줄여도 근데 이제 장점은 약간 좀뭐 뭐.. 공중폭격? 이런거하고 조금 다르게 딜레이가 그렇게 없고요 그냥 요렇게 이 바다에 꽂히는거? 잠깐 그 액션이 필요하고 그래서 좀 나중에 이렇게 몬스터들이 아프고 이제 레벨 때가 올라가면 이제 잠깐 맞아도 위험한 때가 많잖아요 뭐.. 던전 하드모드 이렇고렙에서 그러면은 그런때 좀 생존성을 위해서라도 아무래도 이걸 쓰는게 좀 좋아요 근데 이제 늦게 날라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음, 위치적으로 설정을 약간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뭘 감안하셔야 되냐면은 내가 지금 뭐얘들을 때리면서 피는 경로를 이제 보고, 아, 어떻게 하지? 얘가 이렇게까지 따라올 것 같으면은 쯤 쓰고 여기까지 빠질까? 뭐 이렇게니까. 어차피 얘네가 내려오는 시간이 느리니까 뭐 이런 거 이제 나중에 활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좀못 뭐 보여드렸던 게. 일단 에너지필드 아 이거는 그... 이제 나중에 레벨 45 되시면은 어 있지? 트리시온 가져왔고 베아트리트 이제 만나서 각성기 퀘스트를 4 5때 봤거든요? 그것 좀 깨시다 보면은 어 이제 그 스톤을 줘요 이제 그걸로 이제 배워서 쓸수 있는게 에너지필드인데 얘는 데미지 스킬은 아니에요 데미지 스킬은 아니고 이제 뭐냐면은 자기한테 이제 재사용되기 시간도 긴데, 보호막 생성이에요. 시, 이제, 시, 시간 제한이긴 하지만, 자신의 체력에 이제, 퍼센티지로, 이렇게, 실드를 이렇게 생기는 거고, 여기 이제, 각종 트라이포드를 찍으면은, 뭐, 이제, 시전시, 뭐, 자신의 생명력 5% 해고 뭐, 요런 것들이 있고, 근데 좀 아무래도, 배우는 게 늦다 보니까는, 네. 트라이포드 이제, 다 해결하시려면은, 어, 이제, 50렙 다 찍으셔야 돼요.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각성기인, 유도 미사일인데, 유도 미사일 쿨 되게 길어요. 5분. 300초? 그렇고, 이제, 이렇게, 아, 체력 적은 애들이니까, 바로 이렇게, 얘네들한테 쓰고 싶지 않은 그래서 이제, 쓰시면은, 범위도 좀 넓어. 어? 잠요 아, 뭐, 어쨌든 볼까. 뭐 하시면은 이게 원래 타격 액션이 얘네가 없으면은 안 들어가요. 아 이거 망했는데. 아온대 가서 보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아 장수 장수 장수 빼고. 그러니까 이제 좀 설명을 일단 먼저 드리면은 얘는 뭐 딱히 만화가 들거나 그런 소모가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면은 혼돈의 조각 이게 필요한데. 밑에 보시면 상점 대도시라 되어있죠? 자파상인이 팔아요. 그리고 그냥, 한 슬롯에 어차피 막,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는, 약간 좀한 칸에 들어가실 수 있는 만큼, 99개일려나? 이제, 사셔갖고 계속 들고 다니셔도 되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아, 이렇게, 이러면은, 제가 아까 좀주력으로 들고 다니는 스킬? 좀, 셋을 좀, 이렇게, 일단 좀. 기네, 저는 이제. 요렇게...쓴 편이에요 아 지금 이게... 되면은... 어...지금은 제가 이렇게 쓰는 편이에요 이제... 보통 만나면은 이제 던전 들어가면은 운용방식이... 이제 애들이 수신마이 오니까는 포격으로 일단 자리 깔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즈마 스톰으로 공격력 발생시키고 이제... 중력폭발로 이렇게 이제 애들을 느리게도 하시고 계속 이제 폭부 쓰면서 점프포트하고 용 하면은 이제 뒤로 물러와서 화염방사기로 이제 이렇게 뒤로 가 요런식으로 계속 쿨 돌리는 편이에요 네, 이렇게 돌리는 편이고 그다 이제 뭐 나중에 뭐 보스 만나고 이러면 걱정어 쓰고 어, 요렇게 지금 스킬 때 쓰는 편이고 이렇게 하는 편이고 어, 그 다음에, 또 뭐, 블래스터, 그러면은, 보여주거다 보여드렸냐? 해서 그, 이제, 한, 뭐, 몸험의 전성? 뭐, 이제, 뭐, 이런 거 보시면은. 막, 이렇게 전투 스킬 초기화 물약을 줘요. 퀘스트를 깨도 받고. 이제 그래고제 창고에 한 3개인가 4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좀써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50렉까지? 스킬이 이렇게 있으니까 아 되게 있네? 좀 보여드리려다가 이렇게 되는 편이고 4레벨 밖에 안나오는데 그래서 일단은 뭐 스킬은... 그래서 저는 점프 폭격은뭐 굳이 얘트라이포드 예, 뭐지? 괜찮은 게좀 있나? 어... 이런 게 있네. 하여튼 그 점프 폭격은좀 도움 될 때가 많아요. 약간 생존기적으로? 어쨌든, 다른 직업에 비해서 구르기 밖에 초반에 못 갖고 있으니까는 이걸로 이제 데미지 약간 흡수도 필요하고, 그 순간에. 좀 그런 것도 필요하고, 에너지 필드는 굉장히 이제 낮은 시간이 오니까 하고, 이제 이것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14초? 아, 아, 맞다, 맞다. 아, 그리고, 각성률도 보여드려야 되는구나. 아, 각성률의 아이덴티티. 이거 보여드리고, 아이덴티티 쓰면, 이렇게 쓰시면은, 뭐, 복추작 할게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타격되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계속 꽂혀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고. 좀 시간도 길죠? 이것도 마음에 들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아이덴티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아, 이거를 아안 말씀드릴 뻔 했네. 스킬비, 스킬인데. 좀 근데, <웃음> 블래스터 아이덴티티가 조금 답답한 게, 처음에는 배우시면은, 이거밖에 없어요. 복사포 이것도 데미지가 괜찮긴 한데, 이렇게 쏘시면은, 네, 이것도 데미지가 좀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그 이제 W를 쓰시면은, 이렇게 스킬 난사하고, 그리고 평타가 좀 강한 형태고, 그다 이제 마지막에 에너지 포를 쓰시면은, 이렇게 일자로 나가는데 이게 제일 써요 근데 이제 늦은만큼 이제 늦게 배우는 만큼 그렇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물리도 일반 공격 마우스 버튼 누르시면은 물리 공격도 나가긴 해요 첫째 보통 저렇게 세개 스킬인데 조금 아쉬운 점이 이제 아이덴티티 스킬은 이제 저 변신 상태가 아니면은 그 스킬 이제 뭐 스펙이 어떤지 확인을 조금 못해서 아쉽긴 한데 저 때, <웃음> 아이덴티티 때 스킬 거의 많이 보여 그러니까 어느 정도라면은, 스킬 한쿨 돌리면은, 이제, 보통 이제 뭐, 일곱 칸짜리 들고 있는 뭐, 노말 보스가 한, 한칸 까는데, 이거 스킬 하나 돌리면은, 한 쿨타임 돌리면은, 아이덴티티 쓰면은, 시간 다 쓰면 한 네다섯 칸까는 진짜 그렇게 화력이 차이 나요. 그래서 이제, 아이덴티티 활용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좀 빨리 잡고 싶으시면은 게이지가 차면을 던전 들어가거나 하면 이게 게이지가 초기화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드링크 이것도 뭐 쓰시면 좋고 이거 풀타임 25초가 3초가 0 그렇긴 한데 이거 쓰면 이제 좀 빨리 차니까 이게 좀 아무래도 때려야 이제 차니까. 그래서 이거 화력 게이지 좀 도움 되게끔 이제 트라이포드 여기 화력 게이지 쪽을 이제 투자를 하셔도 괜찮고. 그렇게도 괜찮긴 한데 네, 그러면은 좀더아이덴스티에 도움이 될것고계서하고 어, 일단은 블래스터는이렇게 하고 나중에 추후에 이제 뭐 생활 스킬? 좀 약간 좀 도움되는 거? 약간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